음료 30분 전부터 F3 좌표 사용 가능. 엔딩 장소 공개 미친 됐다, 됐다, 됐다. 연비야. 사람들이랑 해 갖고 일단 농사도 짓고 점점로 양산해야 돼. 뭔가 배신의 냄새가 나지 않냐? 왜왜 왜 그래? 어드로. 어! 뭐야? 재민 님, 잘 있습니다. 마을 뭐야? 여기 왜 이렇게 커, 이거? 소리 소리 들리는데? 어? 뒷소라! 근데 개 신기하다. 어, 어떻게 이렇게 뭐야. 첫 멤버가 다 모여? 어어. 아이고. 뭐 어. 마이너스. 백삼십. 130. 130. <목소리> 아, 야야야 그러면은 좀비머리 설치하지 말고 잡혀서로. 너 <목소리> <목소리> <넌> 진짜. <목소리> 안돼 빗솔님이 근데, 어. 근데 우리는 먼저. 어, 어, 와. 아니야 아니야. 있어, 있어, 아 죽을 뻔했어 나. 나 밀려가지고 우와, 우와 대박 저를, 돼, 야 진짜 절벽 진짜 미친 조심해야겠다 아니 이거 쫓아오는 거 저거 잡고 가야 될것 같은데 저거 쟤네가 계속 쳐 우와 야 제대로 노리는구나 이 녀석들 아이깜짝이아 뭐야 빗소라아 왔니? 아나 버려진 줄 알았잖아 <웃음> <웃음> 아니, 여기라니까 어디 가는 거야 너는 우와 나 방금 진짜 손끝이 저릿했어요 여러분 야 우와. 빗소리 내름타는거 말아줘. 오케이 오케이 <웃음> 타스 타스 타스 타스 그리고 야이 개들 어떻게 책임질 건데 쟤네? 쟤네 멀어지면 테포하지 그 않아요? <웃음> 네. <웃음> <웃음> 여러분 저희 진짜 가족이죠. 그럼. 아니, 가족이죠, 가족이죠. 그럼요 그럼요. 안돼 안돼 안돼 그거 진짜 아유, 지, 그건 진짜 자살행이야 진짜로. 안돼 우리 지금 우리 말려도 적이 많아서. 어? 어? 어? 어? 어? 예찬 예찬님 어디 있어? 그 여기 혹시 티켓 없는 사람? 저요. 일로 와봐요. 왜왜? 어, 왜? 그렇게 쉽게 뭐야? 해주면 안 돼! 안 돼! 안, 안 돼! 왜요? 지금 우리의 인질이야 얘는! 어? 뭐야 뒤에 사람 오네! 뭐야 어? 어? 어? 연다네? 아, 어, 대박! 어, 뭐야 뒤에 좀비 야 이제 모이네! 야 이제 모인다! <목소리> 와 근데 <뭐지>? 방금 빗소리가 <목소리> 보트 컷 했어! 저희 가족 맞죠? 어, 우리 좀비들! 아, 일단 아 일단 근데 간비다. 가족이었어! 아, 잠깐만 잠깐만! 일단은 빗소림한테 티켓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여주냐고! 여기 열렬한 반대가 있어서 안될것 같아요. 이거 가족들이 약간 지금 가족 사람들 아, 약간 그... 줄 거야, 우리가. 아, 줄 거예요? 돈 하나 없아니야안 줘요. 줘요. <웃음> 준다고 하니까좀 가보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잠시만요, 그래. 선생님. 가세요. 쟤 빨리요. 와, 잘 가. 가자, 비소라 가야지. 내려. 내려. 됐어, <웃음> 오케이. 아아이착시 내려봐 내가. 많다 여기. 많이 야 여기 감옥이네. 가야겠다. 야따다가안잡가 빨리 빨리 급하게 가 빨리 가. 갈 <S pareil> okay. 난리 난다 또. 이고 <ggak> 아니 <T> 예. 당신. 갑시다. 아, 아니 아니야. 어 그래 갑시다. 왜왜니아 아, 아니 아닙니다. 예. 오, 케빈 님이 우리 쉘터 3인방 미워하긴했어 케빈서. 아니야. 아미워하긴했어가 아니라 빈서 잠깐만 잠지어도세상이야 아, 계속 죽고 있고 잘 됐다.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여러분들. 열가야 돼. 열가야 돼. 네아저인가 봐. 어, 여기요아 올라가. 오케이. 어, 저기저기 오! 우와 저거 어떻게 가는 거야? 와 이거 올라가기 빡센데 잠깐만. 로켓이 어어 저기 있다. 손와 아, 여기 범위가 있구나. 오호 아아 뭐야 뭐야 뭐야 아니 아, 잡아 드릴게요 잡아 드릴게요 케빈님 뭐야 잭클릭 예자클릭 잭클릭 하면은 이게 뭐가 떠요? 됐는데? 등록. 어, 어, 된다 어. 어. 이제 이 티켓만 들고 20분 내로 여기 오셔서 돈하시면 어, 어, 뭐, 됩니다. 그럼. 그치 우리 아, 내일 오면서 봐야지. 음이 원의 안에 있으면 되나 봐. 음. 어, 어, 어, 어. 어, 그럼, 어. 근데 이원 안에 좀비들이 블록 설치 못 하나 봐. 뭐, 아 이거 나 강아지 때릴까봐 공격을 아, 못하겠어 이거 복주형님과 재민이님은 보시죠 <웃음> 아 오케이 오케이 뭔가 좀 불안불안하긴 하다 맞아, 뭔가 뭐, 느낌이 파꾸모 잠깐만 일로와봐 파꾸모파꾸모 바꾸모, 바꾸모, 바꾸모. 어? 어, 일로와봐 일로와봐 일로와봐 왜 자기네들끼리 빠지지? 가가지금 사냥을 하자는 도가 지금 그런 것이? 좀 그런 느낌 있지 가자, 가자 우리 좀 떨어지자 맞아 2 0분 연다 포섭 연다야 아, 우리 왔어 우리 왔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말할 어, 거 있는데 근데 이상해 보인물 파티 왜 따로 빠져서 있어? 아니 지금 저쪽 하는 얘기가 그거야 지금 누굴 죽이고 오면 티켓을 주겠다 이러고 있단 말이야 저기 근데, 아 근데 저희 잘 생각하는 게 저희끼리 배신하잖아요 어. 그럼 저희 파티 날리 그, 조금 나고 조리한테다 죽어 그럼 멸망이야 어 우리끼리는 다 진짜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20분이면은 그럼 바로 직전에 들어갈 거야? 아네 한 27, 8분쯤에 직전에, 직전에 가야 돼. 돼 그때 그래야 버텨 그리고 아땅 밑에서 저 밑에, 다가가... 밑에, 밑에 있어 밑에 <웃음> 땅 밑에서 <웃음> 있자고? 어땅 어. 밑에 있는잖아 근데 아네 쉬프트 누르고 있으면 이름 안되잖아 이름 안되는데 아, 소리가 소리. 들리지 소리들 리가 없어 소리가 들리 <웃음> 소리가, 소리가. 우리는 사람이 더 무서워 <웃음> 그거 어? 신화에서 어? <웃음> 말하는건데 아직거든 독하심적 남아있고 그런거 없지? 아 <웃음> 없지 없지 아니야날 어, 죽임으로써 죽임. 그건 끝났다고 혜진상을 죽임으로써 해소했어 어 그건 끝났다고 아 누구... 어, 엔더맨한테 살해당했다는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자꾸 죽는 거야 아니면... 잘 가난 뭐, 끝이야 여기까지만 와서 <웃음> 딴 이... 사람들한테 티켓 받아보려고 노려보는 거야 어머 아... 그 연단님 아그 연단님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떴는데 저랑 꾸몬 그림으로 쓰셨더라고요 썸네일에 어... 네, 네. 저희 그건 가족이죠 하하 <웃음> <웃음> 그럼요 왜요? 아 깜짝이야 아니라고 하면 배 가르려고 그랬어 안돼 <웃음> 아, 우리가 무조건 져못 아, 갈라 개웃긴게 <웃음> 게 가족무세라고 지금 <웃음> <웃음> 가족무세 <무쇠>, 개웃기네 <게> 가족무새라니 <웃음> 가족가족! <웃음> <웃음> 뭔 소리야 <웃음> <웃음> 아 이거 그거다 누데 그거? 누가 염소 불 불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아필이 뿔필이 아 놀래라 염소필이가어 깜짝이야 <웃음> 하트 뭐야 이거 이렇게 되구나. 아 여환에 들어가면 되는구나. 오! 이거 오, 왜 오, 짓고 오, 있냐? 여기? 좀비들이 짓고 아, 있는 건가? 내가 짓고 있어. 아, 그래? 나이노 뭐마다. 야, 이거 지어두면 사람이 더 불리한 거 아니냐? 어이. 연황. 내가 <웃음> 안에서 블록을 설치 못 해. 아, 이 안에서. <웃음> 어, 어. 아, 그래. 아. 뭐야? 언제 왔어, 체케빈 아니. 저기 너무 사람 많아지는 것 같아서 이리로 왔는데 여기 비소리가 이거 단벼락 짓고 있었대 아 그래? 어야뭐셨다김씨은 있어? 그래서. 씨가 티켓? 여기 있는데 티켓 있어? 네저 어떻게 얻었어? 어떻게 어떻게? 예윤님한테 받았어요 잠깐, 왜요? 거기는 나. 둬와 네. <웃음> 이따가 개판 날것 같은데 1,2분 남고 이거 <웃음> 느낌이 어나 <웃음> 너무 무서운데 <웃음> 어 누나 왔어? 어 여기 뭐하고 있는데 여기 <웃음> 안에 <웃음> 안고 있었어. 누나가 이제 같이면 안 되니까. 폼. 아, 아, 아, 아. 6분. 삐뚤아. 어? 아까 밑으로 내려와 봐. 그냥 비야. 안 죽어라. 내가 들려. 아, 들려. 아, 아, 리를 들었어. 정정. 아, 약간 제대로 없어. 왜 말이 방아세졌다이 어. 아, 막. 아 아니, 아니, 그막 아니, 내가 어벤져소소아 내가 분 남았을 때치려고 하는 거 같애라고 하려고 했는데 3분 남았을 때만 듣고. 아, 저쪽 3분 남았을 때 우리 찔려 하나 봐. <웃음> 야, 이거, 레이드다. 레이드다. 이 레이드다. 레이드다. 레다레이다 레이드다. 레이드루레아루아이드아레이아다루와 지금도 잡겠어. 비야 개별이 어디 있어? 나재님사 갔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들어들어들어들어들어들어다 아니 심지어 여기 티켓도 없어 가지고 우리가 나도 어요 우리 이제 필요 없어없 <뭔> 뭐야? <노> <웃음> 뭐세요? 어 나가자 그래, 얘들아 <놀� equin> 나가자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murder, 아니 루별이 지키는 거야 루별이 루별이 루별이 때문에 그래 그래 루별이 죽는단 말이야 어 이거 붙어야 된는데 이거 원보다 붙여야 돼 20칸짜리래 아프칸다버렸 밀지마 야 용암 여기다 누가 했어 지금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지금 바로 갈 필요가 없잖아 야 용암 여기다 누가? 좀비 온다 야 용암 뭐야 좀비 어 비소라 비소라 개약이안네 일로 니츠로는 조금 1분. 1분. 야, 좀비 왔다. 야, 좀비한테 열칸 이대로 연 님. 연반 님. 내려와요. 내려와요. 내려와. 야, 좀비한테 밀려가지 열칸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아아아 하, 리가 좀비, 좀비, 좀비. 벗겨벗겨 <웃음> 30초, 30초방, 얘들아, 버텨 버텨 40초방. 버텨 올라와. 버텨 올라와, 버텨 버텨 버텨 버텨 버텨 버텨 버와 버텨 와텨 버텨 버텨 버텨 버 들어와 들어와, 아, 들어와, 들어와. 아, 야, 버텨 버텨 아. 버텨 와, 버텨 버 버텨 우와. 버텨 미쳤다. 버텨 우와. 버텨 버 <웃음> 버텨 <웃음> 버텨 버텨 와와 버텨 버텨 야. 뛸감 집중! 집중! 집중! 마 이거다. 됐 이거? 오, 간다. 지금. 예. 4 3 아, 2 1 간다! <ocking> 자, 가자! 와! 가자! 가자. 오, 와 진짜 간다. 야, 진짜 오, 갔는데? 야진짜봐내 보번, 보오호내 보번, 보 가자! 화성 갈 거니까. 갈거 어? 어? 어? 어? 자 출석 불러볼게요 또또요 네 최케빈 네. 네 재민이 네 꼬모 네 호이유 있고비솔네 파크모 예 린튜브 저롬 아이고 <웃음> <린튜브네>. <웃음> 어, 자 루느님 네투디님 아하 두디야 아, 두디야 어떡해 두디 못 <웃음> 자, 탔어 징. 아 깜짝아 깜짝이네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못하는 사람들이야 아, 아, 사람. 아, 아이고. 아못 아이고. 여기 못하는 사들이야아이고아 아, 아. <웃음> 이거 못가이거야야 근데 시익저거에 클릭 잘못해서 죽었대 시기. 익이야이 뭐? 어 <웃음> <형이> 어. 바보야 <웃음> 형님 저 이거 그 노커버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로케시랑 같이 올라갖거그물 타고 <놀대> 야, <놀대> 야, 근데 마지막에 진짜 긴장 쩔었어 마지막에. 제가 함 무설치 하고 있던 거예요. 아, 그랬구나. 우리 <놀대> 야, 우리 좀비들도 다 모여보자. 사진이나 찍읍시다. 사실 티켓을 다 주고 우리만 안전지대에서 살짝 뒤로 빠진 다음에 마지막에 건너기 타고 들어갈 생각하고 있어 음 아... 건너기 타고 들어갈 생각 3분 전에 우리 튼다 3분 전에 우리 튼다 아니 나는 아니 나는 난 쪼뚜가 혼자 막 이제 왜 자꾸 묻혀있어 이러고 있었는데 나 그래가지고 들어갈 준비하자 이거였어 아 아이 어... 아까 누구 죽이면 팀을 주겠다 이런 말을 들어가지 맞아 맞아 맞아, 아, <웃음> 아, 맞아. <와. 웃음> 갑자기 내 이미지 야 결국 는 최종 쓰레기였다 <웃음> <웃음> 아, <웃음> 아니 투디 투디 투디 왜요? 말걸지 마세요. 너치 덥지 마세요. 마치 덥지 마세요. 마치 덥지 마님요마요 야, 치덥바마야요 마치 덥지 마세요. 마치 덥지 어 이거 그거 아니야 결혼식 끝나고 지금 사진 찍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 <목소리> 맞아요 맞아요. 아, 가운데 쏘야. 아, 아, 그래. 아, 그러면은 어, 꾸몽 유선 가운데 쓰고. 이거 지금 장 동료분들 이제 찍으시면 되거든요. <웃음> 예그제 화면 아, 보시고, 가족 보시고 가족 잘 가족 회의 이렇게. 그러니까 꾸몽가족 나. 잠시만요 돼요. 그 여기 신랑분 이거 양복 입으셔야 되거든요. 여기 와서 입으세요. 그리고 또 신부분 드레스 여기. 아 드레스 아 이거 드레스. 아 닌튜브 일로 와. <웃음> 근데 왜 아무도, 아, 아, 제 등쳤어, 제 등쳤어. 왜 아무도 몰라? <웃음> 아, 내가 아까부터 빠져있었는데 왜 아무도 몰라? 빨리 와마 아 아니, 계속 철없어요 계속 테나였잖아 잠깐 찍어드릴게요 오빠 탈출하셨잖아요 <웃음> 빨리 서봐 여기 <웃음> 제가 찍어드릴게요 아 잔말 말고 빨리 서봐 <웃음> 하나 둘셋투김 둘, <웃음> <김체인. 김체인. 웃음> <드디어. 웃음> <됐다. 웃음> 야, 투디 됐다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이야. 우리 시청자분들도 <웃음> 난리났다 난리났다. 뒷풀이냐는데요? 이 인원 다 같이 뒷풀리로 어떻게? 태빈님 태빈님. 네. 디디어. 이거 탈출 못한 사람들이 돈 내서 우리 회식하더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웃음> 우와. 유튜브 인간놈들 아 구독. <웃음> 어. <웃음> 유튜브 인간놈들아. <웃음> 오케이. 아 재밌어. 어. 랜덤 <웃음> <웃음> 스푼이잖아. <웃음> 아, 우리 가족. 아 또지 또 시작이야. 나 이거 어디서 봤는데. 우리 가나 이거 나 이거 어디서 봤는데. 우리 가족. 나 이거 어디서 봤는데. 나 이거 어디서 봤어. 와, 재밌었다. 아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이 진짜 대박이다. 마지막 영화였어. 어. 아. 네. <웃음> 케빈 상 그러면 제 장면을 좀 봐줬으면 좋겠어. 나 지하에 갇혀 가지고 좀비한테 10대 명한 둘게 막고 아, 있을까? 그랬어? <웃음> <진짜>? <웃음> 저는 용암 밟아 가지고 허기도 없는데 죽을 뻔했어요. 아, 군따기가 아, 추따? 깐 건데. 추따기, 아, 군비 가 사람 또 하나 보낼 뻔했네. 아. 아, <웃음> 나도 할 걸. 케빈 님이랑 갇혀 있었는데 난 죽여 버릴 걸 그랬다. <웃음> 야. 야, 3이 3이라는데 어. 3이 연빈님 뒷통수가 너무 <웃음> 맛있어 어, 보였구나. 호수도 나름 좀 찰지긴 했어. 근데 너무 착했어 사람들이. 지금 이거 마지막 부분 조 잠깐 보고 있거든. 아, 뭐야 시익이 여기 네 아. 거기서 이제 아래서 에 저럴 줄 알고 아 저기 분명히 배신 일어난다. 숨어 있다. 아. 근데 이거 아. 왜 우주선 왜 막힌 거임? 저 안에 지금 나랑 꾸몽 가루들 이렇게 세 명이 숨어 아, 있었던 거야. 거야. 이게 지금 아왜 갑자기 아 여기 벽이 생겼냐면 좀비가 밀어서 열칸 밖으로 나갈까봐. 어아 나갈까봐 벽을 세웠는데 다들 음. 들어오라고 위는 뚫어놨었거든. 음. 근데 그래 버리니까 위에서 물을 줘 버리더라고. 어 그러면서 막 좀비도 좀비가.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어, 어, 어 여기서부터다 여기서부터다 어. 여기서부터다. 지금 나 저기 숨어 있잖아. 이제 개빈 님한테 간다나 이제. 어어 어, 어. <목소리> <목소리> 어. 저 안에 아, 저 안에 우리 있는 거 보여? <웃음> 지금 여기 여기 여기 연비 여기. 연비 <목소리> 여기 연비 <목소리> 여기. 유성, 아니, 그냥, <목소리> <그래? 다친 거야. 목소리> 그리고 아까 파크모. 와! 우와! 지하! 지하! 우와! 지하해, 지하해. 우와 연다. 연다 그냥 나와 있어 미친. 여기안 <웃음> 들어오라고. 그래, 안 맞아, 맞아. 10, 9, 아? 8, 여기서 10, 이제 갑자기 8, 카운트다운, 8, 다, 카운트다운 8, 나오고 시익 내려왔다 시익이 내려왔는데 클릭안돼 네. 우클릭 안 되고 그대로 나나 저때 본거 같아. 이렇 저때 약간 뭔가 뭐가 서이렇게가이 아래로 늘 내려가는 거 내가 본거 같아 저때. 근데 여기 투디 여기 남겨진 투디 투디 남겨. 잘 됐다 배신자. 투디 남겨진 거개웃기네 배신자의 말로. 시즌 2 언제예요? 아, 아, 시즌, 2 시즌 2 언제냐고? 언제냐고 그래서? 아 반이요. 아니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지금? 아 너무 좋아 준비 좀해야돼 아, 그리고. 어, 어, 어. 그리고 다음 번에 한번더 하게 되면 이거 한번 죽을 때마다 좀비 감염도 누적시킬 거예요. 죄송한데 저 그러면 진짜 살아갈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100%로 태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비야. <웃음> 이제 좀비가 아, 아, 근데... 되는 좀비가 되는 걸 만드는 거지 이제. 난 오늘 그네명못 살았잖아. 음. 그래서 아, 그네명은 좀비로 시작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웃음> 아, 도랑, 아니, 좀비하라고. 남순 살아야 하니까 뒤졌어, 당신. 아, 여미새 좀비 못 보셨죠? 안 아, 아, 당하실 수 있나? 모르겠네. 부셨다. 나도왜 안됐지? 진짜 왜나 안됐지? 아, 근데, 근데 2D는 그게... 뭐야? 왜 안됐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나 누르면... 왼쪽 왼쪽 다 눌렀었나? 음. 아니 근데 누르면 그게 떠 그니까 러 뭐냐면은 신청이완료되었습니다 하면서 떠 근데 저도 처음에 티켓 좌클릭했을 때안 먹어가지고 다시 어, 누르니까 맞아, 맞아. 되더라고요 맞아, 맞아, 맞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우리가 그리눌렀어야 아, 했었다 그 앞에 사람 많이 눌렸고 이러면 적응이 안되더라고 어. 아, 아, 아 그래서 안됐나? 아나 나 우클릭이었지? 아 맞다 아. 우클릭은 아, 진짜 아, 아, 레전드다 그랬잖아 용암으로 다 지시자 했잖아요 아 잠깐 옆에 2D 진짜 있는 거개 킹받네. <웃음> 아, 우리 우정 끊겼 이때. 맞음. 우정 개 끊겼어. 아 진짜 웃긴다. 아, 지금 이러아 네. 로케... 로켓 누클릭을 누클릭. 해야 돼라는 걸왜 위에서 해. 말하고 <웃음> 있는 거야? 로켓 누클릭해야 돼. 로켓 누클릭이 뭐야? 로케 어려워 나못믿이야 좀... 저거를 10초 전에 작업을 들어갔다고? <웃음> 누클릭을? 네, 다 뭔가 아막 싸우고 있는 것 같아서. <웃음> 아래서여기서 지금 눌러야 돼하고막클릭하는지 근데 근데 로켓이 나user, 안 보여. 근데, 로켓이 막혀 있네아 뭐야? 티켓 아, 막 <웃음> <웃음> 루별이도 너무 웃긴게 계속 죽어가지고 다들 쟤는 절대 못하겠다 <웃음> 이랬는데 <맞아. 웃음> 아, 제일, 제일 잘나갔을게 <웃음> 어, 마지막에 잘 만나가지고 가 루별 종숟가락 지렸을까 이런 이런 제 <웃음> 앞에 나타난게 아주 예문이었다고요아하다 <웃음> <웃음> <웃음> 아니 그때 아니 갑자기 방송키기 전에 케빈님이 음, 음. 여자 한명 데려온대 맞아 맞아 어돈 많고 나보다 연상이고 이쁘대 그래가지고 아니 누구지 누구데려 오는 거지 이 갑자기, 사람이었어 이 사람. 그한번 찌를까 했는데 찌르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약간 어나 어, 어, 거기서 옆에서 옆에서 약간 진짜 살기 눈이. 느껴가지고 아 이거 잘못 값치면은나 오늘 탈출 못하겠다. 아니 근데 난다, 난다. 왜 나는 내 앞에 떨어진 사람 연단님이 아니라 재민이님이야? 어? <웃음> 사람 누구예요? 그래서 저 시익님에 그그 사람 죽여오면 저 티켓을 줄게요. 근데 그거 저도 당했는데 할아버지가 어제 안오신 거의. <웃음> 아, <웃음> 어. 아. <웃음> <아니> 근데 <웃음> 그것도 너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논란 아니냐? 아이 뭐 말이 좀 이상한데. <웃음> <웃음> 할아버지를 써신다. 그러니까 아니야? 죽이려고 <웃음> 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아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노인 공격하려고 했는데 이게. 오케이, 아, 진짜 아 근데 재밌다. 솔직히 재민이 티켓 두 장인 것 같아갖고 가면은 줄것 같길래 가보려고 했는데 길을 못. 붙였어. 와 근데 가는 길이 어. 너무 험난했어요. 어, 아니 네. 어 XY 잡표가 틀렸다는 걸 아무도 나에게 지속해주지 않아서. XY 잡표 아. 틀렸어. 나 XY 잡소 찾아가는 줄 알았는데 X z 트라며 미쳤네. 와인은 아, 어... 아, 뭐야? 와인은 더 있는데. 와인. 아, 그렇고 X 열심히 찾아다 갔는데 보니까 Z 좌표가 몇천 좌표가 떨어져 있길래 조졌네 <웃음> <1977 Brothers> 이러고 그냥 내용해 주자 <숩 Being communist> 이러고 하늘 보고 있었지. Wow. 인디브 거의 우클릭급인데? <웃음> <웃음> 아 근데 우클릭이 제일 마음 아팠어요.